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각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해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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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자리 앉으시면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경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 쳤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국률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지 몰랐던 우리 삶의 행동들, 생각들, 말들,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오직 인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성전에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시는 김광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이루어주심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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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은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두고 와서 못 보여드립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성경책에 컬러가 인쇄되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여러가지 왜 그렇게 해놨냐면 사람들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더, 더 빨갛게 또 보통 사람이 한 말은 검먹게 이렇게 인쇄를 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왜 그런 성경책을 만들었을까요? 도무지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씀인지 또 어떻게 하는 말씀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색깔을 다 칠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른스럽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쁜 성경책도 일부러 만들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티벳이라는 곳에 아주 높은 그런 곳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아무리 선교를 해도 그 티벳 사람들 티벳 불교승들이죠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아, 선교사님이 실망에 젖어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땅 위로 개미들이 줄지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개미가 지나가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개미 쪽으로 막 흘러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 이러다가는 개미들이 다 둥둥 떠나려 하겠는데 어떡하지? 땅에다가 입을 대고 큰 소리로 개미야 도망가 홍수야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길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미를 그 많은 개미 줄 서서 가는 개미들 몽땅 다 어떻게 파가지고 딴 데로 옮길까 아니면 물길을 딴 데로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은 그때서야 아,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우리 사람처럼 되셨구나. 내가 지금 이 개미들한테 개미들을 사랑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외쳐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내가 개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개미 말을 해야 되거든. 개미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 도무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커다란 분이시죠. 그 커다란 분께서 우리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에, 홍수야 이 말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도망가 너희들은 구원 받아야 돼 너희들은 사랑 받아야 돼 너희들은 어, 영생을 살아야 돼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알아들으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넓고 넓은 그 궁창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을 살라고 어린이은 이제는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인쇄된 성경책 중에 칼라로 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아주 특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분 직접 하신 그 말씀 부분을 붉은색으로 인쇄했습니다 성경책을 보기에는 좀 사나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그 성경책으로 찾아본다면 무슨 색으로 인쇄되었을까요? 붉은색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어, 세례 요한이 한 말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은 그냥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덧붙인 것이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했겠습니까? 아마 검은색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자면 코아마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면 라 붉은색으로 인쇄된그 말씀 그 앞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표현, 표현이 아마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검은색 표현 다음에는 항상 붉은색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 나오겠지요 이러한 표현 방식 이런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던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뭐뭐 뭐, 카더라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지요 첫 번째 것을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말하고 둘째를 간접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그대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적든가 아니면은 그가 목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적던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말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진술입니다 여기에 색깔을 입힌다면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직접 화법입니까? 아니면 간접 화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난 이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 혹은 앞절과의 문맥상 예수님과 함께 세례사역을 했던 그 세례 요한 같은 곧 사람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땅의 사람, 곧 창조주와 대비되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이 땅에서 난이 라는 표현입니다. 히라보로 그대로 하자면은 호온 액테스게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 사람 곧 땅에서 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지구에서 나온 자 혹은 흙으로 빚어진 자 혹은 땅에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는 내필임이 있던 시절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낳은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용사라 이렇게 부르지요. 히브리 말로 딥보림, 그리스 말로 디간테스입니다. 현대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 땅에서 난이그 사람을 자이언트, 거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난 사람, 기간테스 또는 기뻐림, 우리말로 거인 또는 용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풀이하자면 바로 대수에서 나온 자, 땅에서 나온 자 이런 뜻입니다. 흙으로 만든 자 이런 뜻이지요. 몸집이 큰 자, 거인이다.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 출처가 땅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빚은 자, 곧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 바로 이 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기간테스, 자이언트다. 거인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있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와 또 인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이 말은 을이말 하늘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 바로 땅에 속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칙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아내를 삼았다라고 했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내려와서 땅에 속한 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 아내를 삼는다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다 또는 창조해 내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노아의 홍수전에 있었던 그 내용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기뽀림이다 그 거인들이다 또는 용사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만든 우리를 흙에서 끄집어낸 바로 그 용사들이다 그 기간태수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표현만 결혼관계나 생물학적인 어떤 결합이라고 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3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그 모습이나 행동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동떨어졌다라는 뜻이지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처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 이지요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티벳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성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지내, 지냈는데 어느 날 무심코 발밑을 쳐다보니까 개미 떼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물이 넘쳐나서 그 개미 떼를 향해서 덮쳐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티벳 라마성은 아니지만 개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향해서 급히 손을 모으고 크게 외쳤지요. 홍수 났다. 홍수다. 이 개미들이 알아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제사야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지요. 아, 이 개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면 내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소리를 쳐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지요.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큰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증언을 알아듣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개미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요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피조물된 그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홍수다 하는 그 외치는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무슨 개미 소리인가 할지, 할지도 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꽉 막힌 중에도 예외가 하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누군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 하나님의 세계와 하늘과 이땅 사이에 무언가가 지금 뚫혔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지요 개미가 알아듣는 소리를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개미가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포갤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인 하나님은 작은 그릇인 땅에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자, 그분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것이지요. 수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사실을 기억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는 자기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기가 만든 그 작은 피조물 세계에 그 땅에 스스로 갇힐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간단하게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마저도 뚫고 하늘을 열고 감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혹은 우리의 귀가 더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덕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한히 유한으로 수렴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무지 걸맞지 않는 사람의 딸 사람의 딸들을 맞이해서 기간테스트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깃보린 기간테스트 용사들이 태어나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표현처럼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느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운 고찰 없이 그냥 이 구절만 놓고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진노라는 말이지요.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무슨 색깔로 우리가 구별을 하거나 또는 누가 말했는지를 찾아보거나 또는 무슨 직접화법이니 간접화법이니 하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불순종이면 멸망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일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주셔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말을 하고 우리더러 믿게 할 바로 그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께 부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다 예수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만물을 주어서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의 손에 이것을 쥐어주십니다. 분명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보내시니 곧 위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는 이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곧 예수께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회서를 읽으시고 설교하실 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내게 임, 지금 내가 아니라 예수께, 예수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십니다. 무한히 유한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 예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지요. 이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어쩔 수 없이 믿으면 영상이고 불순종이면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믿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마치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또안 믿는다는 것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자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이 중에서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런이 사실들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서 표현을 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할 것이다 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볼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말들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비밀들을이 세상들 가운데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인터넷 방송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당에서는 또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예배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자칫 우리 예배하는 태도나 또 마음들이 흐트러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만큼 복장도 단전히 하시고 또 마음도 굳건히 하셔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예배는 주보에 또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여러가지 SNS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배 순서들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어, 봉헌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어, 봉헌 준비하셨다가 입구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잘 하시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설교나 교회 예배, 실황을 영문으로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PPT를 띄워서 이곳에 에,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영문으로 번역된 에, 설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편지들과 소식들이 함께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눈물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열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주년 기념 맞이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그 링크를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월하게 들어가셔서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에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